시윤촌, 지하철을 열샤시의 택크, 수업을 준비 버스에서 내려서 홍룡당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원래 리장에는 그 약간 유럽 여행하다 보면 뭐 시티 택스 이런 것처럼 도시세가 있잖아요 리장도 그 고성 유지비 이런 게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관광지에 서는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보면 외국인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는데 또 가국민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티켓을 판매를 안해서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거를잘 아는 사람들은 티켓을 내고 구매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3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3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홍념당 공원인데 매튜오소로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현지인들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이거를 모르는 외국인들만 대표소에서 티켓을 사고 산다는데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관광객들이라던가 현지인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한번오시이하는일게 결제하고 나면 30일 동안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채소로 티켓 같은 걸 보내준다 하는데, 안 보내준 경우도 많대요. 왜냐면, 어차피 뭐 공짜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은 사실 한번 오고 더 오진 않을 거거든요. 정말 절묘한 거 같습니다. 이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어요. 흥룡당 음, 공원. 응. 응. 응. 밤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일단 따뜻하게 패딩이랑 다 입고 망고루로 왔어요 야경을 보러 망고루로 들어가진 않고 하, <웃음> 근처에 맥주집으로 들어가서 맥주 한잔을 하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스팟을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술집에 들어와서 알수 없는 카페 인을 시켰어요 아, 감시합시 아, 네. 리엔스 리장 리스 리장 이름은 리엔스 리장이라고 쓰 한국에서는 이런 거안 마시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리장 시내의 야경이 리장 시내의 야경이 우시 도착해 우 옆에 도 이렇게 야경을 보시고 싶으시거나 전망을 보고싶은데 우리 그 빵보르라는 전망대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이하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히 고수도 한잔 마시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술집이라던가 카페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커피 참, <웃음> 커피 <웃음> 다 팔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되게 좋네요 아, 일단 술좀 마시고 역할 통화를 하고 야경을 다 보고 이제 다른 술집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구성의커풀은 어디가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시고 다른 술집을 가려고 나왔어요 아 근데 중국 술 마시면 저는 약간 머리 아파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장구성의 클럽거리에 왔는데 여기 클럽은 뭔가 배상해요. 사람들이 약간 풍선을 휘둘러고 있고, 저런 춤은 안 추고, 아니면 모두가 뭐 가수가 노래를 한다거나 아, 그런 식이네요. 아, 네. 예. 신기합니다.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음. 이것이 약간 중국의 클럽의 분위기인데, 다들 그냥 앉아있네요. 여기는? 그렇 리장의 클럽인가봐요. 대부분 앉아 있고 직원들만 춤추고 기계적으로 춤을 추시네요. 아, 이런 혼자 올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냥 테이블 잡아서 외를나 혼자 가서 1 2병 시켜가지고 먹을 거 아니면 그래서 내일 참아고트래킹해야 되잖아요. 이 시점 관리해야 돼가지고 이 시점은 얼마 안 마실 거에요 서 아, 조용한데 없으려나 저는 약간 정방대 속한데 없을 줄 알았는데 아, 그 점은 아. 그 아.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쪽 물가를 고려해서 비싸요 한국 물가를 고려했을 때는 뭐 칵테일 한 잔에 만천 원이면 비싼 게 아닌데 저는 네, 술집인데 저는 네. 조용한 네. 곳을 찾고 싶어서 네. 아, 조용한 하자. 곳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 분위기의 술집을 찾은 것 같아요 조용히 조용한데 닫았어 <목소리>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재정비를 하고 제일 조용한 곳은 <목소리> <제일 조용한 목소리> <제일 조용한 목소리> 그나마 제일 조용한 <목소리> 분위기가 좋아요 <목소리> 음악소리는 시끄럽긴 한데 눈이 맥주 한 명을 시켰어 그 제 조용한, 조용한 스치가 어, 아, 아, 별로 시원하진 않은데 한 명에 35만원 꽤비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돈이 없죠 2명밖에 어, 못 마신 것 같아요 잡상. 카드를 이 l <laughs> e 啊己写的哦好的这的名字叫老朋友 o l d e r f r i e n d o l d friend.Thank o n k o y e n k o you.Thank y o u 我